경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경들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간청드리고 연민의 오소하오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 많이 배우신 분들 봐요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않나 슬픔으로 가득 찬 거리 풍경 굶주리는 또 다른 세상을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저 밑바닥 인생들 그들이 견뎌야 할또 질어야 할 잔혹한 대가 그 눈을 떠마음을 열고 증오와 절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눈을 떠봐 전 최고로 높은 귀족이 됐죠 이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 그렇지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이란 여러분조차도 자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 돼. 그 눈을 떠 마음을 열어 모두가 사람답게 살수 있을 때까지. 제발 눈을 떠봐.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뼛속까지 얼어붙어 굶어 죽길.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빵한 조각, 석탄 조각 구걸하며 우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우우,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와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짓을 꿰뚫어봐 이제는